공나 얼마? 아 어. 핫! 핫! 세가리 가디 이런 거 봤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쇳봉도 있어서 그 여진 터지는 순간에 안 죽거든? 그게 좀 커. 탑 레네기였네요. 꼼수 쓰네. 야야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와이 뭐야 이건 또와왜 이렇게 떨리냐 갑자기 갑자기 진짜 겁나 떨리네 갑자기 또다 네임드야 스티프트님 양념형님 금동님 근데 이 형님 모스티이 레넥톤에다가 모스티가 클레드라서 클레드 너무 잘하던데 저번에 보니까 와 와드 깰걸 그냥 와드 깰걸 그랬나? 아 근데 내가 저번에 방송 끄고 한번 원래 저격해본 적 있었거든? 안에 아, 솔키 따였었어 그때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두번 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출발! 하나. 이렇게 오고있 y 죠 p 없어요. 어, 뭐야? 아, 이거 시작했나는데? 아카. 걸었죠? 저만데? 아군이 습니다 지교 게이트. 까비. 까비. 야 아, 포탑한데? 이 랩이 딱 원하는 타이밍 안 찍혔어. 근데 왜점만안 들고 오셨지? 점만 들고 오면은 이게 떨어졌을 때 내가 자신있게 못하거든? 저번에점만 들고 왔다 였는데 그럼 텔 공짜로 뺐다 생각하죠? 아, 형. 아, 미니못 먹었어. 다이브안 나왔다. 아니까, 바로 버션 먹은 건가? 아, 죽네, 포, 아, 포탑 한 대. 아, 버그 먹어가지고. 포탑에 낑겨가지고 포탑 먹으러가 한번안 풀렸어. 아깝다, 각 진짜 좋았는데. 이번 턴에 라인 이득을 봐야겠는데. 음. 이 놈이라면 말안 섞어. 죽나? 설마? 아, 어. 핫핫 대가리 까비 큐못맞췄어 나이스 스테이지아큐 맞췄스 매드웜이 8로 그냥 8로박지였는데 까비 영광입니다 진짜 제가 또왕광님 진짜 다이아 시절부터 많이 봤는데 아 영광입니다 진짜 이런 날이 오네 안라인을 하는 티아 근데 그 약간 좀 요즘 슬럼프 타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챌린저 때 북해가 그만있던 시절 있거든요. 그때 저격했을 때그 느낌이 안 사네. 저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지금 심장박동 거의 150이야 150 지나가겠죠? 튀어야 돼요 겁나 튀어야 돼요 이거 엄청 튀어야 돼 <웃음> 슬슬 올 거예요. 탑 정글 주호기 때문에. 갔다 올수 있나? 와드였구나. 불렀다. 뒤에 친구 불렀다, 이거. 좀만 버티죠. 어, 아니네. 미드 쪽에 있네. 이 빼야 될 텐데. 아손 떨려. 어우 바텀 이기고 있네요. 와, 바텀도 상당하네. 밀고 있었다고 사이브. 아, 나 진짜 나 진짜 너무 떨려. 어떻게? 여기서 닌신을 가면은 무조건 이기긴 하는데, 모르가나 라이즈 상대로 닌신 갈순 없잖아요? 그죠? 이게 좀 아쉽다. 닌신 가면 탑은, 사실상 탑은 끝난 건데. 죽으면 안 되는데 까비 좀 오바했다 이득이긴 한데 이득 같지 않은 이득이라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걸 데려갔네. 와 아, 인자 신발 신발 없는 게 확실히 600원 준건좀 확실히 아쉽다. 템이 확 갑자기 떠버리네요. 신발 완성되고 루비 수정이 떠버렸어. 저게 이제 저마서 바뀔 거란 말에 다음번에. <웃음> 여기 더블 킬. 제압되었습니다 저를 처치. 아, 이게 닿다뼈션 없는 게좀웃긴 하네요, 확실히. 아, 못 맞췄어. 도망가 도망가 아, 닌신 없으니까 확실히 빡세다 진짜 빡세다 닌신 없으니까 신발 있었으면 닌신이었으면 잡았을텐데 까비 너무 아깝고요 뚜든뚜듬 이거 맞아 여기 다 하나 서 어딘지 알죠? 여기, 여기다 써야겠다 이거 여기. 와, 와우 와우 센스. 하지만 우리 렉사이 형님이 봐주고 있다는 거. 저거까지는 생각 못하지 진짜. 이거 어떻게 여기서 사이드 내려갈 생각할까. 그렇죠. 왕왕님은 왕왕이죠. 다시 악습니다 제발 되나? 되나? 되나? 되나? 와 됐다 어떻게 이겼냐 우리 정글 없이 아나 인자신발 진짜 가고싶은데 긴장해야 돼 그래도 얘네 이분들 다 챌린저 찍어봤던 사람들이라서 이거 비비면은 비벼요 맘 먹고 비비면 저 사람들 탈탔나? 형, 형. 나이스. 와, 아, 진짜 잘했다. 와, 탈리아 미쳤다. 탈리아 진짜 잘했다. 탈리아 진짜 잘했다. 와. 레넥트 초시계도 있었네? 엄청납다. 오, 내가? 아, 쟤. 나 갈게. 일는 저는 이속이 느리니까 먼저 갈게요. 나 이거 하아 아니었죠. 나요 이거 하나 이거 맞게 사면 돼요. 시야가 필요하다 싶으면 와사면 되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버리네. 아. 여기서 망해버리네. 파괴했습니다. 돈이 아직 없죠? 우와 아직 존약 풀이라서 한 20초, 30초 남았을 거야. 아, 근데 이 게임 이게 자칫하면 비벼지겠는데? 라이즈가 너무 잘 껐어. 자칫하면 비벼질 수도 있어요. 한번 잘못 싸우면 비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씁시기가 연계가 너무 좋다, 얘네. 미들차를 밀어야 되는데, 밀 엄두가 안 나네? 템 차이 사이드 엄청 심하고, 계속 한타 위주로 봐야겠는데? 원딜이 좀 세네요, 상대가. 안 돼! 라이즈 깡패다 라이즈 너무 깡패다 바로잘 먹었습니다 누가 먹었니? 오케이 아! 거기다 왔어 얘들아 얘들아 나의 그 원대한 꿈을 도와줘 나의 원대한 꿈 그것은 바로 박제 어? 눌러가면 안 되죠? <웃음> 와이 알플 발 나이스 와이 알플 뭐야 인데 나이스 Nice